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몇 주간 바빠서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는데 어, 다시 한번 어, 꾸준히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진행되고 있고요 어, 멤버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분들이 계속 어,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그룹은 활발한지 네. 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계속해서 다 진행이 다잘 되고 있고요 어, 학생분들도 계속해서 어, 꾸준히 들어오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익도 다 꾸준히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튜브는 그냥 다, 어, 제가 요, 몇 주간 최근에 바빠서 영상을 그냥 단순히 올리지 못한 것 뿐이었으니 어, 별 걱정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존에 가입을 하실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은 어, 그 수익을 나실 때까지 장담하고, 어,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 이제 페어를 몇개좀 봐볼 건데요. 가장 처음에 시작할 것은 이제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우선 저희가 데일리 차트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 자, 데일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뭐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1420, 그쵸? 1420에서 1430 정도 어,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거부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지금, 아, 여기서 숏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매도를 하면은, 그쵸? 숏을 가져가면은, 어, 아주 좋은 수익을 얻어내고, 어,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 정도 레벨에서 아니면은, 혹은 뭐, 한이 정도 레벨,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좀 지워볼게요.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보면은 데일리 더블탑으로 보이죠, 그쵸? 근데 이것을 조심을, 어, 하셔야 하는 게, 더블탑 같은 경우에는, 어, 제대로 된 룰은, 이 더블탑이 형성이 이제 되고 있을 때, 이게, 이게 지금 더블탑이 완성이 된게 아니거든요. 완성된 것은, 이 넥라인을 부수고, 내려와서, 다시, 이제 새로운 저점을 찍었을 때, 이 새로운 저점을 찍었을 때가 바로, 어, 이 더블탑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내가 이 새로운 저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숏을 가져가면은 어, 스탑이 커지니까 나는 최대한 빨리 지금 딱 봤을 때 더블 탑이니까 여기서 나는 숏을 가져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가 어, 물론 수익을 당연히 어, 낼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 이런 것만 보고 이제 계속 거래했다가는 를 어,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상황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어,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거래를 할 때. 아이고.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것을 좀 조심을 하셔야 해요. 자, 그래서 완벽한 숏은 이 1384, 1383 레벨, 이 레벨이 이제 밑으로 뚫렸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뚫렸을 때, 그때 숏을 가져가는 게, 어,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데일리를 봤을 때 지금, 어, 방향은 한 방향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어,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강한 불트렌드라고 우리가 볼 수, 어, 간단히 볼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 이 생기고 있는 이 패턴은 단순히 가격이 추가적으로 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좀 쉬고 가고 있다. 그쵸? 바이어들을 조금 더 어,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러한 패턴으로,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민간한 트레이더들, 어, 여기서 숏을 가져가겠죠? 그런 사람들을 더 잡아서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더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어, 주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를 보면 좀 답이 나오죠? 여기서도, 그쵸? 계속 올라갔는데, 어,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지 하다가 그냥 단순히 조금 쉬었다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쵸?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모습 조금 보여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어, 데이리 차트 상당히 좀 줄여서 보면은 아니면 뭐 위클리 차트로 가서 보면은 누가 봐도 업트레이 업트렌드 라인 거를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업트렌드죠. 그래서 지금 위클리 캔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세개그죠뭐 지금 현재 것 말고 그 전에 세개 것만 봐도 어,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조심하셔야 할게 여기서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스물 한 통, 어, 이제 21탐 쉬고 그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건 강한 업트인데어 이기 때문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피부나치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가 100그 다음에 여기를 0으로 이용해서 38%를 서포트로 찾고 지금 보통 이제 타겟을 저희가 마이너스 27로 잡는데 마이너스 27을 뚫고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27을 서포트로 사용하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멀리까지 보면은 1460까지 조금 더 내려오기 전까지 1460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레벨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 숏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주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일리로 가볼게요 데일리 보시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지워서 조금 더 깨끗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4시간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4시간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돼요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이런식으로 이어 보시면은 누가 봐도 그쵸 누가 봐도 업트렌드에요 그쵸 이러기 때문에 업트렌드일 때는 뭐를 한다 계속 매수를 하는거죠 그리고 나서 삼각형이 잡히죠? 그쵸? 완벽한, 이제, 좀안전빵 거래는 이 공간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네, 그쪽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피부나치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마, 어, 지금 61.8을 서포트로 찾고, 그쵸? 그 다음에 제 다음 타겟은, 이 마, 이너스 27%. 그 다음에 이 레벨에 무엇이 겹치느냐? 왼쪽을 보았을 때, 완벽한 레지센스 라인.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 어, 보, 이제 예상하고 을 있는 것은 이 트렌드라인까지 올라와서 살짝 주춤하고 결국엔 뚫고 다시 한번 조금 내려와서 피보나치의 마이너스 27 그리고 왼쪽으로 보았을 때레지신스까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뭐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피부나치가 올라, 여기, 가격이 올라왔다. 그래서 피부나치를 이용 해서, 어, 61.8%에서 거래를 해도 상당히 좋고요 아니면은 38.2% 그리고 뚫고 내려왔을 때, 그때 매, 어,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은 1438까지는 0 어, 0한 좋은 거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1400, 1438 혹은 1440. 길게 부르는 아까 말씀드렸죠. 1460까지. 어,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타겟은 어, 1,438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벨에서 숏을 가져갈지 말지를 어, 이제 어,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입니다. 골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어, 롱셋업을 어, 찾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은 왼쪽에서 우측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업 트렌드가 이어져가고 있고요. 어, 트렌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내가 영웅이, 이 차트에서 영웅이 되자라기보다는 어, 그냥 차트 방향대로 따라서 최대한 거래를 해주는 게 어, 현명한 트레이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파운드 엔인데요. 파운드 엔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 상당한 어, 다운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강한 트레, 어, 이제 다운 트렌드가 어,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일리 차트에서 트렌드 라인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쵸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데일리 어, 데일리 차트에서 트렌드 라인을 굳이 잡지 않고요어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한번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쵸 왼쪽 보, 보면은 과거를 보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죠 내려갔다가 쉬었다가, 내려오고, 쉬었다가, 내렸다가, 쉬었다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을 좀 보았을 때, 데일리 차트에서 왼쪽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수 있었던 거는, 아, 지금 왼쪽에 이 서포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반동을 보이겠구나, 해가지고, 롱셋업, 즉, 매수를 하면은, 짧게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짧게 가져가가지고 먹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4시간 차트에서, 이 레벨을 보고, 숏을 가져가서, 어, 또숏 또한 어, 좋은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어, 방금 전 골드와 비슷하게 상당한, 어, 한 방향으로 어, 이, 이 트렌드,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트렌드를 따라서 거래를 하자.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숏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레벨은 아까 왼쪽에서, 저희가 이 가져왔죠, 데일리 차트에서. 1,400, 아, 1,400, 135. 왜 그러지? 135, 제가 최대한 마우스 맞춰볼게요. 130. 자, 135, 80이라고, 아, 135, 800이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어, 차트 보겠습니다. 자, 135, 800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오케이. 135, 800. 지금 보시면은 이 레벨, 그쵸?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레벨이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조금 트렌드 라인을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이런 식 보시면은, 이 다운 트렌드가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쇼스를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피부나치도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우리의 타겟은, 첫 번째 타겟은 피부나치의 마이너스 27%인 134.50. 아시겠죠? 134.50을 타깃으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135에 있는데요. 50핍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파운디엔. 아시겠죠? 계속해서 숏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가격이 올라온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피부나치를 한번더 이용을 할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38, 아니면은 6 1 어, 6 1일 정도. 어, 왜 지금 이두 레벨을 보느냐? 왜 50을 보지 않느냐? 38.2에, 어, 제가, 제가 보기에 38.2에 아주 좋은 마켓 스트럭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61.8에도 아주 좋은 마켓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여기서 올라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추가, 어, 추가 숏 포지션을 가져가서 마이너스 27% 까지 타겟을 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파운드 호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 호주같은 경우는 이미 어, 떠난 배라고 보시면 돼요자 이거같은 경우는 어, 제가 현재 이 셋업을 좀 알려드리기보다는 이 셋업을 어떻게 하면은 어, 그 오래전에 내가 잡을 수 있었는지 그죠? 스윙 트레이드로서 내가 어떻게 이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크게 좀 가격을 한번 보자면은 아주 중요한 레벨이 있습니다. 1.87000 그리고 1.74000 아주 중요한 레지센스와 서포트로 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길목으로 어, 역할을 하는 어, 이제 블리시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따라서 가격이 1.87000에 도착을 하였을 때이 트리플 탑 형식으로 가격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한번, 두 번, 세 번, 자,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어, 한번 갭이 떴었죠. 여기서 클로즈가, 여기서 클로즈가 난 후에, 그 다음 데일리 캔들 오픈을 보시면은 여기서 오픈이 떴어요 자 여기서 오픈이 떴는데 캔들 클로즈가 계속 강하게 어 이제 쇼 포지션으로 강하게 내려왔죠 그렇죠 강한 베어리시 캔들로 볼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한 힌트입니다 자 위클리 캔들로 보시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위기에 불과하거든요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캔들이네요 자 어쨌든 아 위클리 차트로 보면은 또 이 1.8700을 0 뚫는다 싶더니 여기서 오픈이 되고 클로즈는 또 1.8700 0 안에서 즉이 레지센스가 유효하다는 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할 것은 숏 포지션 왜냐면은 레지센스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숏 포지션을 찾아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포이 위치에서 내가 숏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았다면은 어 내가 진짜 인내심이 강하고 기다림에 능한 자다 이러면은 이 올라오는 채널 이릿리채널 바깥으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쇼포지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이 차트만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 이 업트렌드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쇼포지션을 가져가는 어, 그러한 생각은 이제 위클리 캔들이 다시 한번 1.87000에 들어 아,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숏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차트를 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업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엔트리는 완벽한 숏 엔트리는 이 채널 밑으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찾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 끝나는 부분에 어, 가격이 지금 이미 이 채널 바깥으로 나온 상태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식으로 트렌드라인을 이용을 하면 은이 트렌드라인이 깨졌을 때 여기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면 은 완벽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타겟은 1.7400으로 0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 지붕과 바닥을 왔다갔다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잡는 타겟은 1.7400 어, 이것이 어, 좀 롱텀 타겟이고요 짧게 볼을 때는 자 피부나치를 이용했을 때 지금 38.2에서 거부 반응이 나고 어, 타겟이 이미 지금 마이너스 2 7 뚫고 그쵸?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27%에 도착을 했을 때 가격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보시면은 여기서 살짝 가격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어, 뚫고 내려가죠 자 호주 달러 강세 그리고 파운드의 약세로 인한 어, 상당한 상당히 파워무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움직임의 타겟은 일단 마이너스 61.8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파운드 호주를 지금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1시간 차트에서 혹은 4시간 차트에서 이, 가격이, 올라오면은, 그쵸? 피부나치를 또 이용을 한번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나치를 이용을 할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왼쪽을 보았을 때, 가격이 혹시나 2레벨까지 다시 한번 돌아온다. 1.860, 아, 1.7860.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번쇼 포지션을 또 노려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1.7670 아시겠죠? 혹은 피보나치의 마이너스 61.8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유로엔 한번 봐볼게요. 자, 유로엔 같은 경우에도 어, 비슷한 움직임을 어, 파운드과어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이제 트렌드 라인이 나오고 있고요. 위에서 또한 트렌드 라인을 또 그릴 수 있겠죠. 이런식으로 첫번째 트렌드라인 그 다음에 두번째 현재 가격과 최대한 가까운 트렌드를 잡자면은 이런식으로 한번 잡을 수 있겠죠 포인트 a 포인트 A, 포인트 b를 잡아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다운 트렌드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운 트렌드일 때는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어,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아주시면 되어 되게 되겠, 어, 되겠습니다. 자 유로인 같은 경우 는 지금 현재 데일리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지금 가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네 시간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네 시간 차트로 보고 있을 때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어, 이 트렌드 라인 밑으로 현재 4네 시간 캔디 클로즈가 나온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은 가격이 뚫어 이 뚫었으니까. 한시간차트로 보았을때 혹시나 가격이 2레벨까지 이 왼쪽 마켓 스태 레벨까지 올라온다면 여기서 숏포지션을 가져가, 가져가서 어,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피부나치를 한번더 이용을 해주면 은 첫번째 타겟은 당연히 마이너스 27%로 121.30 정도 네 121.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엔도, 유로엔 솔직히 뭐, 상당히 간단한 차트요 유로엔도 파운드엔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가져가, 어,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 달러엔으로 한번 넘어갈 생각인데,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50대 50 위치에 조금 쳐져 있는, 어,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저의, 어, 현재, 현재 생각은 계속해서 이제 쇼 포지션을 가져갈 생각인데, 왜냐면은, 데일리를 보았을 때, 지금, 어, 다운 트렌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구요. 어 허나,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면은 바로 이 레벨 그러면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07.80 정도 107.80 정도 이 서포트가 혹시나 유지가 된다면은 어 헤드 숄더 어, 역 헤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것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롱 포지션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근데 어, 제가 그래도 지금 계속 보기에는 어쇼 포지션을 지금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뚫고 서포트를 찾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모습이 어,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08, 어, 107.80 레벨 이 서포트가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을 좀주 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만 트렌드 라인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리면은 또 차트의 방향이 완전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는 어쨌든 이 트렌드를 따라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쇼 포지션을 가져갈 생각인데, 어 일단 첫 번째, 계속해서 만약에 이 107.80 레벨을 뚫고, 밑으로 뚫고 계속해서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제 타겟을, 어, 마이너스 27%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서포트가 유지된 후에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달러엔 자체는 지금 약간 50대 50차트로보실 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권장하는 차트는, 그냥 파운드엔, 그리고 유로엔, 그리고, 어, 골드. 골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또 달러엔과 골드는 약간 역으로 움직이는, 어, 인버스, 어, 이제, 인버스 코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띱니다 보통. 그래서 지금 골드가 지금 삼각형의 이제 공간이 좁은 부분 그렇죠 약간 박스콘형태를 지금 그렇죠 어, 별 움직임이 없죠 마찬가지로 달러 엔도 어 골드가 터질 때까지 별 다른 이이 레벨에서 별 다른 움직임이 어 지금 현재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과 골드가 어느정도 방향성이 조금 더띄인다면은 어, 그때 이제 거래를 이제 포지션을 좀 찾으시면 되겠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파운드엔, 유로엔, 골드 위주로 어, 일단은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주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시길 어, 바라고요 강의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고맙습니다